아, 치랄? 소리도 들린다. 미쳤다, 이씨. 이거 뭐야? 이 녀석이, 다시, 다시 해보자, 다시. 오, 소리도 들린다. 미쳤다, 이거, 이씨. 이 게임. 어, 리얼한데. 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방향을 맞아야 되는구나 누나 누나 어오이 다리 다 쳐버지 지금 자네가 누구인지. 나인 설마. 오. 얍. 와, 나인 찍어 보네 진짜. 어? 뭐야? 이탈리 서버지. 아, 나 현상금 사냥꾼 중 하나였네. 라고 은퇴를 했고쌀정이롭고오호라 내가 현상금 사냥꾼이었네, 전직에어 약간 나인 몇 캐릭이니가? 아니, 내 캐릭 아니네. 뭔데? 나쁜 놈들이고, 땅이 목적이 아니라고. 와, 뭔데? 인육을 먹나? 와우. 아버지 좀 하는데? In the l i k e y been branded with a cattle art. 네. 이게 감자. 어디에 게이래서기일 파스트. 어. 어, 포도주 카드 덱 내가 제인이구나 보안관 오브라이트 농장을 다 타고 다닌다고? 내 아들을 죽였다고? 오내 배우자의 알론조 알론조가 내 배우자구나 오케이 스틸워트가 누군데 가족이라고 한다고 견친교배종 술과 총알을 매매하던 사람이라고 일단은 별로 썩 좋은건 아니지 클래클 감옥에 스티브트한 놈이 생포했다고 아 스틸워트라고 하는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룹이구나 불 뿜는 쇳둥이를 챙기라고 아총불 뿜는 쇳둥이면 총 밖에 돼있나 총 그래, 어디서 닿나 내가 은퇴할 때 리볼버 장비들을 죄다 묻었다고 묻은한거 찾으러 가야 되는 거네 휴대용 중계기 최신형 이제 통신형이용할 거야. 고지품. 이게 아, 메시지를 받을 수는 있어도 내가 답신을 보낼 수는 없네. 낄수 있는 게 없나? 봅시다. 야가. 여전 캐스트 물품이네. 이게 얘도 끼고 자시고 없네. 그고 위에 거, 능력에 한번 봅시다. 아, 리볼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 석양이 진다. 와, 이거 좋네. 눈에 보이면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한 발씩 나가는 거네. 제발. 연발 사격. 오, 그 다음, 산탄 총은 재장전하지 않고, 오총을 계속 사용하는 거고. 원래, 산탄총이 이 정도면, 몇발짜리지 산탄이면, 두 발에서 여섯 발두 발, 아, 두 발짜리인가봐. 소총, 사격, 이런 것들 있고, 활도 있고, 그 다음에 근접이 있고, 특성 한번 봅시다. 특성에 보면, 자무철 따기 25% 확률로 자무철 따기로 부러뜨리지 않는다. 일단 뭘 열려고 하면 자물쇠 따기가 있어야 되는가 봐요, 저게. 근데 저게 부서지는가 봐요, 사용하면. 돈없고 근데 이 카드를 어디서 주는 거지? 황금 스페이드. 다이나마이트. 높이 뛰기, 뛰기도 되고. 25%. 붕대. 사냥. 할조작이 5% 이게 괜찮네 사냥꾼 빠른 은신 은신도 괜찮고 HP는 일 나중에 이리고 빠른 재장전 오케이 재장전 10% 나쁘진 않은데 햇빛이 사격 속도가 25%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요거 모든 총에 소총 산탄총 활로 산탄하고 소총을 일단은 괜찮은데, 권총이 아니어서 조금 그렇긴 하다. 빠른 은신. HP. 이거, 장전 속도, 요거, 요거 괜찮을 것 같아. 총알 피하는 사이,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요것들은 나머지 보면 되고. 지금 캐스트 목록, 월드맵. 오, 월드맵이 엄청난데? 옥수 많은데요? 그 다음에 사실 명성은 뭐야? 지금 현재 농부구나 명성은 어 이런거 이게 48개까지 줄수 있고 히트포인트 이게 피네 이거는 액션 포인트 능력을 사용하는 쓴다고 조끼를 입을 수 있고 일단 조끼 입을 수 있고 장신구 입을 수 있고 이건 뭐지 머리가 총 하나 둘아이 권총 이게 산탄 여기 그냥 소총 이활 주먹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충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나타나면 노란색이 뜬다고 와, 하드, 자물쇠 따기, 아까 전에 이게, 아, 이게 자물쇠 따기 중요하겠구나. 뭐야. 이거 화장실이잖아. 어, 일단, 2단, 3단, 일단 아, 7알? 소리도 들린다 미쳤다 이거 뭐야 이 녀석이 다시 다시 해보자 다시 소리도 들린다 미쳤다 이거 이거 리얼한데 사파기 사파기 설마 여기가 내 장비 숨기한 데가? 맞네 권총이네 권총, 이제, 다시, 이제 내가, 이제, 저거, 그 시기 하는구나. L2로 조전하고, R2로 발사하고. 這得ら一開始了哇又什麼呀 이게 방향을 맞춰야 되는구나.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다. 오, 경산순대야 아, 이거다. 다, 이거다. 이거다. 와,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빨간 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약간 가져면돼 야가 어그 뭐지 그 애. 무리 중에 한 명이랬지 그렇지 이 새끼가 싸가지 없게 지리저또말 안해 내보고 해봐라고 이 새끼 손가락을 부려뜨려 빼야지 이 새끼가 어 미친년 이 새끼들 분노한 적이 있는게 이슨이 새끼들 약.. 이게 다부산포야지 셀비라고 음. 셀비 크로스 음.. 그래 이새끼또 지랄이네 이 새끼들 어, 지기 불러 마 북동쪽으로 다섯 시간 북동쪽으로 가라고 오케이 okay. 아 이게 약간 요런식이구나 읽었고 그 다행인 게 읽은 걸 읽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좋고만 에? 뭐야 이거? 오케이. 뭐야 이게? 오케이. 님프의 유물. 클래스 미 무기 능력을 올릴 수 있다고. 오케이. 이거네. 아 이거는 현재 소진 하나. 이게 다세 개짜리네. 그래서 안 되는 거네 이거. 발차기. 오, 도대체 괜찮은데. 이건 뭐지? 파편지래. 오, 이거는. 오, 내를 제외한, 뭐, 이거지, 뭐. 이걸 배워야지. 무조건 이제, 그럼 다른 건 없지. R1에 삼각형 동그라미 내면, 오케이. 아, 이거구나. 접 보자. 아, 이렇게 된다고. 가는 길. 계속 가자. 플러스게 재밌네요. 좀, 좀, 이제 전쟁을 좀 해봤으면, 좀 싸움을 해봤으면 좋겠구만. 저기다. 아, 이 수구리구나. 낮추고, 예, 이걸 알아. 이거, 뒤에 은신 죽이거도 있나? 적체 앞에 알2를 누르면, 지신은 숨겨진다고? 아이템부터 둬야지. 그만. 내 청보다 좋은거 이가 30에 6 30에 6 중간평균 2에 1 2에 1. 똑같은데 후. 똑같아 똑같아 저울 쳐다보고 있는데. 오케이. 좋아 좋아 현재까지 좋아. 뭐야 무슨 총알이야 금방. 어 총이다. 두 번째 총? 처음에 옆평균는총 바꾸자. 됐지? 아, 이게 저 총이 되는구나. 당장. 나이스. 한번 <목소리> 설정이 좀 이상해. 안 잡았다 장전. 권총 총알밖에 안 주지. 너무 그 민데 한놈 죽이고 또한놈 연속으로 죽이질 난가. 한놈 죽이고 잘 것이 조금다가 있아 그래도 다시 안 일어나네. 죽이고 나서 안 일어나네요. 이거 약간 기절시킨 느낌인데 맞죠? 총 새로운 총. 1번, 아, 네. 이층이안전은 총이 총이네. 30에 6, 이게 전은 총이고. 무기, 아, 아, 아, 아, 니 아, 그래 아,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빠른 저장미 탕이 좋다고 그 다음에 전혀 억수많은데? 레드지에 이그라이 그씨 레드에서 노는 그 그거 뭐고 그만가 되는데요. 한약집 이 늘어나고 별로 청도 나중 에다 팔아뿌리 돼요, 네가 가방만 차지하고. 어 차. 더블 배럴이 생긴데. 좋아 좋아 오 그거다 클래스 올리는거 발차기발차기 봅시다 총알 피하다니 총알 피해다닌다니 어, 망게 뭐더 있다 뭐야 이거는 루이스야 야, 뭐야 쟤는 뭐지 다 팔아야지 다 팔아 유령이 다 있고라노 없었어 잠옷 따야아 잠옷 따개를 빼야 되겠다. 어, 뭐야 조끼 방어력 옷 쪽기 입었네요 옷자리 요거 입었네 자동으로 입어지네요. 근데 이거는 자무새 따기 선인장이잖아빛채우는거세 마리다 이쪽으로 안 움직이나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면 바로 터트리면될것 같은데 컴온 움직이봐 무빙 무빙 안 움직이나 여기 안 걸리는구나 얘가. 와. 너무 산탐총을 쥐잖아. 나라스케 오. 인마가 대장인가 봐. 이 무리들이 스틸 버티고 대장한테 멍청이라 해도 되나? 허허 이 새끼들 식욕을 인용 먹나? 오 뭐야? 뭔데? 뭐야 이거? 괴물로 변하는데? 야 Boy. Smells all wrong here. Sirens have been feeding. Let's hope your husband wasn't on the menu. 발차기하고 좀써볼 거야. 소총이 생긴 쎄네. 사십. 뭐하 바꾸는건데 이거 어 산타인데 다섯 바이네 버리고 군필 버리고 한개차는다 버려 1원 1원 1원 소주병 다 버려 1원 총원, 팔면 얼마지? 2원. 어, 총원 2원인가, 괜찮네. 숟가락, 1원. 그렇지. 양은, 어, 25원. 됐고. 남은 청 총원, 7원, 2원, 2원. 총들이 2원이구나. 되 뭐야. 여기 뭐야? 와. 찹. 삽 챙겨. 근데는 더 총알이 없고 산탄총이냐. 제수 철창 열쇠가 됐네. 아, 하나 4원 짜리인데 버리고 1원, 1원, 2원, 1개 짜리는 다 버려야지. 이리. 오케이, 1원. 활력 강장쟁이 됐고. 3원, 저는 개수로 되니까, 나도 3원. 18로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지금 이거. 가방이 너무 그거 한데. 2원, 10원 만데. 25원, 아이야 이거를 나. 잠시만. 시도 보자. 뭔가를 반기지 않는다고 갔다가 가면 시간이 갈까? 이거 3일 남은 게 아, 그냥 가자. 보여줘. 이게 더뭔 일이냐? 아씨 공격금호가 다 필요 없다. 무슨 일이가 이게 이만 자세 열고 글래고리우드 그 우물로 내려가는 모습을 봤다고 그래서 요리할 수 있대. 됐어. 이거 채우고, 어, 이 아니야. 요걸 채우고, 이 어, 위에만 있다. 말이 있고, 다체포 죽이는 것 같다. 아우. 시체. 이거, 제대로 이 이개 s a 고 h a 순의 그럼 이 가득 찼다그네 총은 2원짜리다. 내가 5개면 5원. 1원. 옷을 벌리 되네. 옷이 4개. 야도 3원. 얘도 1원. 1원짜리 5개. 4개. 2원 2원. 아좀 벌리자 총한대 같다. 2원이고 3원이고 하네. 2원이요, 참, 이거네. 가지고 다닐 수가 없네. 2원. 2원. 2원. 어, 70인데, 산탄층 70인데, 두 발. 됐어, 됐어. 야,가 산탄인데 다섯 발이지. 70 피해가 다 왔지. 에볼벨을 버리고. o yes. 어 e u d 야 h u d a 뭔데 황금 스페이드 누구네 어... 빠른 재장전도 괜찮고 자물쇠 자물쇠 가자 자물쇠가 낫다육포 먹기 오케이. 그거 많다 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좋지 근데 창을 조준하게되면 방금 백 열쇠 허브신문 지원요청 3개 이 내려가는 차. 문총. 그거죠. 오케이 자 산탄총. 일반총아 장전돼 있고. 아 이게 없네 소총이 없네. 이거 뭐지? 일단은. 요걸로 와줘 가야되나 뭔데야 요고, 요고, 실제 하나 도와주면 셀비 연결 준다 무덤 하나야 알렉산더 무덤에다가 오 뭐야 먼저 이게, 평생 친구, 주임센스 스틸워트.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합인다. 오른쪽에, 강한 모는무로 부술 수 있지만은 다이나마이트 배로 폭, 파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연세로. 오케이. 덩어리. 오케이. 12일 좋아. 오케이. 보고. 아, 씨, 채굴하는 뿌리강성은 복갱이 필요하구나. 와, 데픽 좋다는데. 아래 착착 감기는 물. 그냥 오늘 로서커드 찬다고. 네. 이거 조금씩 죽는다. 죽는다. 어 기다리자. 뭔데? 이놈뭔야오빠를 죽지? 그거 왜 자꾸 서 있노? 너무 귀찮기도 요 오빠야가 뭐 죽으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어 아, 대체야? 대포 밀주 됐어 뭐야? 우와. 우와, 뭐야? 이 새끼들. 근데 강력한 적은 저건... 어 이렇게 등급이 있구나. 두목 갱단이네 필요 없고. 약간 저기 뭐 먹어가네 뭐 있나 할머니 <놀람> 장자 장자 오폭이다 저그 뭐야? 더블 배럴 저기에 있는거 같은데? 아이씨 안보인다 왜 사이거든 이 새끼 죽은거야 어슬프게 죽네 야너오 공격속도가 올라가네 돌아갈것 하늘치 마시다 그치 깨봐야 되네 브랜더 화이트 오 뭐야 이거 오 카드, 황금 카드 오 다이나마이트 피해 25% 증가. 검 조끼 10%. 됐어. 피해가 25%인데, 어? 이것도인데? 이게 들왔네 봐. 얘눈이 오빠 할까 하고. 잠시 살다 있을게. 뭔 총이 뭐야. 오. 권총이 엄청... 별두개짜린데 괜찮은데. 어, 자동을리고 오. Your husband's name is w 전리품을 어디로 가든가. 대장간 안내랑 이야기하든가. 전보. 오케이. 아까 무덤도 찾아야 되는데. 전리품 저기또 가야되는데 전리품 1일 10일나무 전리품 가자